김건희 씨가 어디서 어느 무렵에 누구와 만나서 X까지 나와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막 수사돼서 구속됐는데 그때는 왜 수사가 저렇게 힘없이 종결됐지? 그 과정에 뭔가 외압이 있었던 거 아니야? 라는 의혹도 있거든요. 그리고 신기한 게이 주가 조작에 대한 수사보다는 경찰의그 내사 보고서 유출된 사람을 막 입건해가지고 지속연 성취하고 막또 주가 조작이 없었다. 뭐 이런 내용이 포함된 고발장이 막 작성돼서 막 국민의힘에 전달되고 막 그러고 있어요. 대검에서 과연 이 사건은 어떻게 다뤄진 것인가? 그건 누가 왜 압력으로 이렇게 된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수사 과정에서 나온 결대로 처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돼서 좀 질의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이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열심히 나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사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 내사 보고서에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겨 있었고 꽤 꼼꼼히 정리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 결과적으로 내사 보고서에 또 보면은 아주 구체적으로 김건희 씨가 어디서 어느 무렵에 누구와 만나서 x까지 나와 있어요 행위태양도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런 식으로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근데 이제 수사는 신기하게 무혐의로 종결이 됐어요 근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의 모습과 좀 비교하면 굉장히 이상합니다 지금은 저 당시 관련됐다고 지목됐던 사람들 막 구속되고 그래요 근데 그때 저 때는 다그 사람 똑같이 이제 적시됐는데 무혐의로 그냥 끝나버리고요 그래서 어 지금 중앙지검이 단순히 주가 조작이 있었다 주가 조작에 관여된 련관 사람이 누구다만 수사하시지 마시고 국민들의 의혹은 또 한편으로 어디가 있냐면 지금은 이렇게 막 수사돼서 구속됐는데 그때는 왜 수사가 저렇게 힘없이 종결됐지? 그 과정에 뭔가 외압이 있었던 거 아니야? 라는 의혹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포함해서 좀 수사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라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그 고발된 분들이 많기, 많고 그 범주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습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도 다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가 조작에 대해서 이제 2020년도에 다시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되어 뉴스타파가 보도한 뒤로 그런데 신기한 게이 주가 조작에 대한 수사보다는 경찰에그 내사보고서 유출된 사람을 막 입건해가지고 기소견 의 송치하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진행이 되고 또 주가조작 관련된 내용이 주가조작이 없었다. 뭐 이런 내용이 포함된 고발장이 막 작성돼서 막 국민의힘에 전달되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주가조작이 있었다. 주가조작에 누가 관여됐다 뿐만 아니라 2020년 이후에 대검에서 관련 이 사건은 어떻게 다뤄진 것인가 검찰에서는 이 사건을 어떻게 다루, 다룬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저는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어떤 사건이 보기에 따라서 방치가 될 수도 있고 네. 오랫동안 처리가 안된미지 상태로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음. 혹시라도 행여나 바깥에서 볼때 이건 누가 왜 압력으로 이렇게 된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네. 그런 부분이 이렇게 쉽게 밝혀지기는 어려운 어려운 사안입니다. 그런 거 음. 저런 거 저희가 수사 과정에서 나오는 결, 결대로 처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잘 해주시라 믿고요.